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저희 오빠가 결혼했습니다. 오빠는 9 1년생 2월, 저는 92년생 9월입니다. 오빠가 세바자장글 저를 태워줄 거라고 해서 제로를 태워주는 전진이고요. 오빠와 저는 연년생이라서 오빠가 저를 늘 많이 챙겨주고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빠가 결혼한다고 하니 오빠한테 한 추억의 사진으로 영상은 제작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축하해주세요. 닮은 듯안닮은니한 우리 남매 목소리. 오빠? 오빠 그러네 믿어지지 않네? 오빠 그러해서 오빠 닮은 아들과 나 아들만 따라서 이쁘게 살아. 뻥이야 아이고 해맞네 우리 오빠. 사진을 보면 오빠가 저한테 뽑은 사진이 막막 많아. 요둘다 볼이 통통하죠? 오랫동안 사진 같지? 오빠랑 내랑 이거 보니 어분한거참잘 봤죠? 이 사진은 외삼촌이랑 외삼촌이랑 오빠랑 찍어봤는데 왜 제가 누나 같을까요? 음, 그리고 이건 오빠 성별에서 생일날 찍어는데그 오빠 참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이건 오빠랑 또또트리비교했었습니다 어, 이건 우리 오빠. 어릴 때도 공복이참잘했죠 그죠? 저는 행마는데 오빠 보려고 요 이거 보면 진짜 오빠랑 쌍둥이예요 그러고 이거는 사람들서 오빠랑 엄마랑 저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오빠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세계문화 유사한 정보를 구역했을 때고요 이제 오빠가 있는 분들은 저희 언니 지금 이렇게 다녀 않나요? 서 오빠가 찍었는데 제 반응이 안 나가요 오빠 훈련소 훈련 끝나고 수료신나 찍은 겁니다 안 찍어주는 사람에서 더 찍어주는 우리 오빠 얘가 찍어줬지만 우리 가족 다 미남 미녀 최고 최고 잘생긴 오빠 너무 말랐네 내가 다빼서 먹은 줄 알았던 시절 이건 엄마 생신 날 찍었어요 같이 포항가새해전날해돋지돌아갔고요 기원축하네요 이거는 장소선물에 푸옹이잘는 자리도 찍었거든요 어머나, 이건 이놈아 드십니다. 휴. 쉬운 말입니다. 이번엔 양다하고 특징이 렇렵게못 찍었는데, 한적 도 그렇게 아까워서. 오빠에게 쓰는 편지. 응. 우리 오빠, 안녕? 나 오빠 동생 그안 히. 오빠에게 처음으로 쓰는 편지를 드시네 히. 어릴 때부터 항상 나잘 트인데, 우리 오빠가 결혼한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나는데 이렇게 영상 만들고 난 실감이 나요? 싸게 됐고 재밌게 놀기로 한게 엊그제인데 뮤지코 유학 갔을 때도 오빠 공대 갔을 때도 응시 안 했는데 오빠가 결혼당하는 인간에 왜 내가 눈을 나는 걸까? 이 생일은 새 언니랑 함께 가겠지만 이쁘게 살아? 우리 오빠로 태어나지 고맙고 다른 사람 오빠가 아니? 나 아니 아니 오빠로 태어나게 해줘 엄마 오빠 감사해요 뭘뭐 내가 오빠 물건 부장하만 하던 데 쓰고 내가 우산이 없다고 하니 버스 정가에서 우산 들고 오면 안 되겠냐고 있을 때 안 해줄 거라고 믿고 전화선 언제 오냐고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오라고. 오늘 버스 정가에서 기다리는 친애 같은 우려빠. 마블 영화만 같이 보고 그랬다 어렸다. 나의 좋은 친구 같은 우려빠. 멋진 우오빠 신상냥. 그가 말해도 오빠는 우빠다 나는 오빠 동생이 아니고 이쁘게 살고 얼른 소리가 와서 할머니 아버지 벼에여라 끝으로 결혼 너무 축하하고 새언니 오빠잘 챙겨주세요.